오늘 말씀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사무엘상 15장 22서 23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그 사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해보겠는데요.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사람은참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은요. 처음에 왔을 때 내가 음 나는 정말 작고 작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내가 왕이 되겠습니까 하고 겸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좀 지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지내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자, 어, 참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은 참 무자도전적이었고요, 목적 의식이 뚜렷한 사람이었으나 어, 상처가 많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좋았던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보면 담집 우울질.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무지에 도전적이었고요. 조그만 문제까지도 난처하게 만든 사람. 그러니까 결국은 조그만 것, 사소한 것을 넘기지 못하는 그런 작은 자일 수도 있습니다. 큰 자였으면서도 작은 자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매우 경쟁적이었고 나중에 나오겠지만 다윗과의 관계, 다윗에서 다윗에서 다윗을 죽이고 싶어하는 것들 그 상처를 받았던 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다윗을 그 정말 자기 사회였지만 사회에도 불구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 아들의 친구였습니다도 불구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 항상 그 좋은 걸 갖지 못하고 항상 나쁜 것을 사용했던 그 사람이 결국은 사오리의 특징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요셉이 마지막 죽으면서 베냐미에 대해서 그 예언을 해줬습니다. 축복을 해주는데, 그 창세기 49장 20절에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베냐미는 물었던 이니라, 이리라, 그 뭐예요? 그만큼 강하고 공격성이 강한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아침에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생활력이 강하고 생명력이 강하고 공격성이 강한 그런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여실히 나타납니다. 그 각을 떠서 각 지파에 다 보내서 안 오면 은 어, 이렇게 만들겠다고 겁을 주던 사람. 또 한편으로는 소심해서 나 왕이 될 자격 없면 숨었던 사람. 그 사람이 결국 베나민이었습니다 자, 한 번씩 보겠습니다. 사무엘장 15장을 보면 1절에서부터 9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불순정하는 사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또다시 불신정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0절, 10절, 20절, 23절까지는 사울이 범,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느님과가 관계 회복할 수 없는 정치경까지 가게 되있죠 그래서 자기가 왕이 끝까지 왕을 할수 있는 그런, 그런 기회를 놓치는 것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24절, 35절까지는 장차 사울이 왕위가 패하여 지게 될 것을 사무엘을 통해서 듣는 그 그장저 절이 되겠습니다. 자, 자절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일의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으니 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얘기합니다. 자, 왕인데 또왜 이런 얘기가 왜 나왔을까요? 자, 그것은 여기 나옵니다. 자, 13장 15절에서 보면,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부하러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 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 0 0명 가량 이라 자기 막 멋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를 지내고 나니까 사울이 화가 나서 사울, 사울 왕을 안 보고 그냥 가버렸죠. 근데 이 역사적으로 보면, 이것이 한2 0년 정도가 지난 후에 나타난 것이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니까, 그 그... 다윗이 기름을 받는 그 기간이 한 20년 정도 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은 여와의 호 말씀을 들으셔서 과거에 여와의 호 말씀을 안 들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블레셋이 군대가 내려온다고 무서워서 제사를 지냈던 거, 3월에 오기도 전에 제사를 지냈던 그것 때문에 그 얘기 때문에 뭐예요?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 만군의 여호와께서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멜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 누니. 그 다음에 지금 가서 아말렉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자 여기서 보면 아말렉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말렉은 에서의 에서의 손자입니다. 자 보면 저 창세기 36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에서의 아들 아말렉을 엘리바스에 게 낳았으니 아들의 이, 이들은 이 에서의 아내 아다이 자손이며 라고 됩니다 에서의 손자가 되는 거죠 아말렉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항상 뭐예요 그 창세기 가서 우리가 갈때 에서의 후예들 아말렉이 와서 그 창세기 지나가는 걸못 지나게 하고 힘들게 했던 게 결국 아말렉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이게 나옵니다.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의 들라임에게서 세워보니 보호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만 명이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왜 20, 다른 사람은 20만 명을 하고 또 유다 사람을 별도로 얘기했을까요? 이것이 아마 저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혹시나. 남유도와 북이스라엘과 나눠지는 것을 어떤 거 예표하지 않았냐 이런 생각까지 드는 정도로 지금 여기서 이렇게 나눠나 있습니다. 자, 사울이 아말렉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그 되어 있습니다. 자, 나온 거겠습니다 자, 자, 6절에서 1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자, 보면 앞에 1절에 모르겠습니까? 이제 왕은 여우와의 말씀을 들으소서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이 얘기를 왜 썼을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사월에게, 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암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할까, 멸,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국에서 올라올 때,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으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암말렉 사람 중에서 떠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겐 사람이 누굴까요? 겐 사람은 모세의 장인이 겐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5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면, 아말렉을 쳐서 그들이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 소와 젖먹는 아이와 우와 양과 낙타 나기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이게 뭐냐면 전부 다 모든 것을 아말렉은 다 진멸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7절에 보면, 사울이 하윌라에서 애굽의 압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이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백성을 진멸할수되 사울,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위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기서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하찮은 것을 진멸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요.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진멸하고 있어요. 모든 걸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누구 살렸어요? 아, 아각도 살리고 그 다음에 뭐요? 좋은 것들을 갖다가 살려놨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나와 있습니다. 사울과 백성인데 여기서 백성까지 포함시켰다는 것은 뭘 얘기할까요? 사울이 자기의 어떤 그런 죄를 나눠지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여기다 여기가 전연히 나타납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 사멸에게 이만이라 이만이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 하노니. 내가 사울을 갖다가 왕후 생을 후회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신지라 사일의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께 부르짖니라. 자, 이 말씀을 보고 어떤 게 느껴지십니까? 정말 보면은 그 사울 왕이 왜 이렇게 하느님 말씀 안 들으실까? 그 사우랑이 20년 전에도 그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와서도 또 말씀이 첫 번째 만나자마자 이 얘기를 했는데 하느님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안 들었을까 결국은 자기 의의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자 보면 자 15장 12절 16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 일찍 일어나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멸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그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자기를 위하여. 저기 밑줄쳐 있죠.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생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우선요. 이 하느님보다도 자기를 우선으로 생각했다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여기가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사물의 무사월를 이르되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와의 호 복을 받아서 내가 여와의 호 명령을 행한 나이다 하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한 것은 한 짓은 생각하지 않고 하느님의 말씀을 안 들었다는 걸 생각하지 않고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생각한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보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14절 24절을 보면 자, 이거예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이르되 저녁 곧 내가 내 원수를 보복한 때까지 아무 음식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래서 요나단도 꿀을 먹고 결국은 어 죽임을 당할 직전까지 갔죠. 그런데 백성들이 요나단안 됩니다. 살려야 돼야 됩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살림이 당 목숨을 건졌죠. 똑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15절, 15절에 절5 보면 사울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들에게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사하시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들 남김이여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한 나이다 하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리가의 뭐예요 그러니까 나는 안 그랬습니다 근데 쟤네들이 백성들이 그냥 끌고 온 거예요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근데 14장 2 4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여기서 뭐냐?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할 때까지라고 얘기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면 무슨 음식을 먹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먹지 않았습니다. 만약 사울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았다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했다면 결국은 백성들이 하지 않았을, 않을 건데 뭐예요? 사울도 그것을 용납했다는 말인 거죠. 1 6절 보겠습니다. 사울이 아,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긴 것을 왕께 말하니이다. 말한 말하니, 이이다 말하,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가만히 계시옵소서라는 건 뭐예요? 좀 가만히 짚죠. 좀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요. 거짓말고만 하고 말을 막아 버린 겁니다. 왕이 얘기하는데 제사장이 말을 끊어 버린 거죠. 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란 말씀입니다. 자, 17절에서 10, 23절을 보면 사무엘이 왕의 아르대 왕이 저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왕을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암렉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애 없애기까지 하라 하셨거늘 자, 여기서 보면 보세요. 작게 여길 그때 이것이 뭡니까? 작게 옷이이거예요 자, 구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사울이 대답해도 되나? 나는 이스라엘 지파, 지파,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니까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다라고 얘기합니다. 막내 지파죠. 그죠.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서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냐니까 얘기합니다. 그만큼 자기를 내, 내려놓고 아주 겸손했던 사람이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마태복음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섬길 수 있는 자만이 높아질 수 있다고 라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질제인 말씀을 하나님은 하고 계시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 그 내용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작기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집화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 니까 네가 뭐라 그래요. 네가 수구리니까 네가 작아지니까 하나님이 너를 높이셨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19절 보면요. 어찌하여 왕이 여와의 목소리를 청정하지 않냐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와께서 악하게 어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뭐예요? 좋은 것 양과 좋은 양들, 기름진 것들만 거기에 급급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와께서 악하게 어기시는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전부 다 살려놓고 악악도 살려놓지 않았습니까? 악악을 살려둔 이유가 뭘까요? 죽을 수도 있는데 살리둔 이유가 아 내가 왕도 잡았어 라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결국은 아각도 살려두지 않았겠나.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사울이 사멸의 기르되 나는 실로 여와의 호 목소리를 청정하여 여와께서 호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 끌,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서 뭐냐면 아, 아, 아, 아각을 아,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다고 얘기합니다. 자, 잡아왔고도 아니고 끌어왔다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표현이 같은 이유가 과연 뭘까요? 그것은 뭐냐면 자기가 자기 의의를 나타내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자, 21절을 보겠습니다 다만 백성이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가리에서 당신 하나님 여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똑같아요 끌어왔다고 끌어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얘기가 뭘까요? 자, 보세요 자 창세기 23장 12절에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자, 무슨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야, 너왜 이거 먹었어? 그랬더니 이 선악과를 왜 먹었어?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됩니다 아담이 이러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그 여자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여자가 좋기 때문에 먹었어요 그러면서 누구 핑계대요? 하나님 핑계를 대고 있어요 똑같이 지금 사월엘도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3회전 1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내가 이르기를, 불레사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가로 내려오건을, 그래서 내가 무서워갖고요 하느님은 내가 간구하지 않고 그냥 부디하게 변질을 제가 드렸어요. 제 사장님이 안 오셨잖아요. 그 제가 드린 것밖에 없어요. 라고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상황을 갖다가 핑계를 대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자, 22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의 여호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심 같이 좋아하시 좋아시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안 듣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은 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그렇게 좋아하겠습니까? 물어본 거예요. 제사 지내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듣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그 당신이 얘기하는 제사가 더 낫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느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거기에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더 중요해요.라고 말씀하고 계셨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난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게 뭐야? 뭐야 순양과 말과 소를 갖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런 것 갖고 와서 훨씬 낫습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을 2절을 보면 그러면 제사는 별벌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로마서에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재물로 드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거룩한 산 재물로 드리라. 너를 재물로 드리라. 재물로 드렸다는 건 뭐예요? 날 갖다 그냥 다 모든 걸 내려놓고 바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 합니까? 주일날 딱 와갖고 예배만 딱 드리고 나면 아 이제 난 면제보 됐어 나 이제 괜찮아 아무렇게 해도 돼그 다음에 또일 동안 죄 짓고 그 다음에 또 예배드리고 자 그게 우리의 일상이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자, 거기서 보면 이렇게 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얘기하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라.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신지, 뭐를 원하시는지 너희가 분별하게 하고 계십니다. 자,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와께서 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뭐뭐뭐 하면 뭐뭐 하겠다라고 항상 어떤 조건을 거시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가 이거 이거 하면 이거 해줄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겁니다. 자, 우리가 점치는 것을 뭐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신명기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어, 이거 신명기 잘못됐네요. 자, 그의 아들이나 딸들 볼 가운데 진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룡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원자나 신접한 자나 박수나 초원자나 널 가운데 응납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장로님도어떨 때는 목사님도 점치러 간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분명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절대로 하면 그렇게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는 말씀을 청정합니까? 전번, 전번 말씀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데시벨이라는 것이 딱 한정되어 있는게1 0 0데시이라고 한번 가정을 하면, 내가 내 목소리가, 내 의의가, 내가 80데시벨이면, 하느님 목소리는 2 0데시일 밖에 안 됩니다. 하느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왜요? 내 의의가 강하니까 들을 수가 없죠. 당연한 얘기죠, 이건요. 내가 내 데시벨이 1 0데시일 밖에 안 되면, 90대 11은 하느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사무상 13장 23, 13, 14절에서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자,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만약 그렇게 하느님 말씀을 들었더라면 뭐뭐 하면 뭐요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거늘 그럼 내가 너너 너 왕을 삼을 네가 대대로 선선 왕을 만들어 줄것이야 그죠? 분명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근데 뭐라고 해요? 14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면서 사무엘이 어떻게 해요? 자기 집으로 가버리죠 그러고 나서 만난 게 20년 후에 만난 게 이번에 15장 1절에서 만난 겁니다 자 아 15장 24절, 24절, 32절을 보면 뭐라고 내겠습니까? 불순정의 결말은 파멸이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간다면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24절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정하였습니다 누가 우상이에요? 백성들이 우상이에요 왜요? 그들한테, 우리가 보이, 보이는 자들한테 잘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않는, 우리가 지옥을 갖다 지옥불에 떨어질수 있는 그분을 무서워하지 않고 우리가 바로 보이는 그 사람들을 잘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청정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26절에 보면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음이라고 니 똑같이 그런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죠? 왕을 다시 한번 다른 사람을 두었다. 근데도 말안 듣고 어떻게 또 다시 이런 짓을 해요? 하느님이 이 말씀 하신 이유가 뭘까요? 왜 사무엘이 15장 1절에서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라고 했던 이유가 뭘까요? 내가 너한번또한번 내가 기회를 얻테 줄게. 그러니까 말잘 들어라고 한 겁니다. 근데도 그런데도 뭐예요? 말안 듣고 지 마음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너 인젠 아웃이야. 우리도 요새 광화문에서 아웃 그런 게 나오죠. 자, 그거예요. 자, 사멸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옷, 겉 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자, 찢어졌다고 나왔으니까 어떤 게 나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뭐예요? 장막의 휘장이 어떻게 돼요? 찢어졌죠. 그건 뭐예요? 갈라 섰다 그걸 갖다 예표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또한 뭐예요? 너하고 나고는 끝이야. 자, 28절에 보면 사무엘에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누구예요? 다윗에게 줬다." 라고 벌써 얘기합니다. 다윗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죠? 근데 뭐예요? 왕보다 나은 왕에게 왕이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자, 사무엘상 16장 1절에 보면 이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느냐 슬퍼하지 말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사무엘은 슬퍼할 수 있죠. 왜요? 자기가 세운 왕이니까. 그리고 첫 왕이었죠. 그다음에 베들렘 사람 그다음에 거기서 요 아,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렘 사람 이세에게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내가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 지라고 얘기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사무엘이 불쌍하다는 얘기가 왜 생각, 그 생각이 드냐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무엘은 왕이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롤 모델이 없었던 거예요. 다윗은 사우랑이 있었기 때문에 사우랑이 잘못된 것을 보고서 아, 난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우는요, 그게 없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외국에 있는 사람, 예를 들어서 아말렉이든가 아니면 모압이라든가 암몬 이런 데 왕밖에 을그 롤모델을 열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그 어때요? 자기 마음대로 했거든요. 우상도 섬기고 지 마음대로 했던 것이 뭐예요? 그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왕도 그렇게 밖에 할수 없었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이 사움, 사무엘, 사무엘 제스, 제사장은 항상 힘들기 어려워서 슬퍼하고 그랬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26절을 보면, 볼게요. 왕과 함께, 3월에 사월에 이르되 왕과 함께 돌아가,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자,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하고 딱 여기서 못을 박아버리죠. 그 다음에 사월에 가려고 들어갔을때 아까 옷이 찢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월에 그의 길이 되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 떼어 왕보다 나은 왕에 주셨나이다 아까 말씀한신1 6절 나왔고요 이스라엘의 자존자는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기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기하지 않으심이다 하니 하나님은 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말만 잘 들으면 하나님은 영원토록 너를 갖다 보호해 주고 너를 갖다 세워줄 건데 왜 말을 안 들어 라고 얘기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런 걸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은요, 사람을 믿지를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사무엘의 어머니가 나타나진, 나타나지 않았지만, 왜냐하면 첫번에 전번 말씀에도 무슨 얘기냐면, 자, 이런게 나왔죠. 야, 아버지가 걱정할 거니까 빨리 돌아가자. 라고 했습니다. 당나귀 전번에 말씀하당나귀는그 근처만 돌아다니지, 먼데까지 가지 않는 게당나귀 습성인데, 온, 에브라임까지 모든 걸돌아다닌 그런 사람이 돌아다녔다는 얘기죠. 그건 무슨 얘기예요. 그만큼 아버지가 두려웠다. 아버지의 말 한마디가 두려웠다. 결국은 뭐냐면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았지 않았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못 받은 그걸 갖고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백성들한테 인정받고 싶고 그래서 아, 아가게도 마찬가지 인정받고 싶어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30절에 보면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 어, 범죄했을지라도 이제 청합나니 내 백성이 장로들 앞에 이세를 앞에서 나를 눕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저 왕이니까 체면 좀살려주그 얘기예요. 결국은. 이게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31절에 사멜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며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불쌍하니까 그래, 내가 이건 내가 들어줄게 라고 쫓아가 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사무엘도 결국은 결국 희생자라고 좀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왜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공동체라는 게 이렇습니다. 공동체라는 것 자체가 오늘도 그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공동체라는 것은 이거예요. 공동체의 우두머리는 누구예요? 대통령이에요. 그죠? 그러면 가정이나 라의 우두머리는 공동체 전체주의 공동체의 우두머리는 하나님이에요. 아, 저저그 대통령이에요. 그죠? 그 왕이고. 그다음에 이 모든 세계의 누구예요? 전체주의 우두머리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한테 우리가 잘 보이기만 하면 끝나는 거죠 그죠? 자, 그럼 가정에서 봅시다. 가정에서 만약 가정에서 우두머리는 아버지가 마음대로 해. 내 멋대로 해. 막 때리고 바람피고 집에도 안 들어오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아이들은요. 아이들은 문제가 심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전체주의고 공동체입니다. 공동체가 잘못되면 결국 우두머니가 잘못되면 그 공동체 자체는 파밀되가말입니다 이게 바로 여기 나오는 사무엘이 잘못하면 해서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죄를 짓게 만드는 거죠. 자,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자 32장 35절을 보면서 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사무엘이 르되 너희는 암멜렉 사람이 왕 아각을 내게로 끌러,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을 지나도다 하니라 자 뭐예요? 왜냐하면 이제 왕이 살려줬잖아요 근데 이 제사장이 제 왔으니까 제사장은 또 착한 사람이니까 아나 살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나도다 하니라 자 여기서 보세요 사마리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것 같이 여인 중내 네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가에서여 앞에 아각을 찢어 쪼개니라 자 찢어갖고 쪼갰다는 생각해보세요 엄마 어마어마하게 그 사람을 처벌한 거죠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진멸해 갖고 터 죽였었기 때문에 너도 똑같이 그렇게 하라고 해준 거예요. 자,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은 사울 기부와 자기 집으로 올라간 이라고 되 있습니다. 이제 영원히 여기서 결별을 하죠. 그렇다고요. 못 만나는 게 아니라 19절에 나중에 한번 19장에서 다시 만나게 만납니다 자, 자, 사무엘의 중날까지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었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와께서는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후회하지 않게 우리는 우리 행동과 처신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배가 뭐예요? 제사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신 것그 이유에서 잘 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이거 있습니다 야거부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욕심이 있으면 결국은 제일 낫게 됐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거예요? 순정과 제사에서 제사보단 순정이 낫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욕심이라는 것 자체가 사무엘이 어떻게 해요? 사람들한테 잘 보이랴. 우리가 보이지 않는 사람한테, 우리 보이지 않는, 우리가 지옥불까지 떨어뜨릴 수 있는 하나님은 무서워야 되는데 우리는 보이는 사람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결국은 뭐예요? 욕심이. 남한테 잘 보이고 남한테 인정받고 싶은 그 욕심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죄를 낳게 하고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면서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다 그것이 오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싶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4절 5절 10절 12절 13절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이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한테 잘벌어 노력하지 말아라 그 말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그죠?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을 갖고, 이단도 많고, 적있스도 많고, 다 하나님을 팔면서 오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많은 사람들이 희축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왜요? 나만 사랑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그 다음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수 있는 건,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십니까 뭐, 뭐 하면 내가 뭐, 뭐 해줄게라는 말씀을꼭 공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청정하고 순종하면 욕심 부리지 않고 나를 내려놓으면 나는 너를 갖다가 구원해주고 너를 높여준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자.